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 같이 읊조리나요 예,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중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읊조려 보고 싶섭돼요 네, 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 네. 네왜이 네. 말씀을 고르셨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네. 네, 네 그러나 또 막상 우리가 실제 그 삶의 문제 속에서 네.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과정은 징계가 계속 그 나름대로 연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어, 제가 원치 않건 원컨 세월이 흘러가면서 음. 점점 늙어가고 또, 또 끊임없이 뭐 하루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렇죠. 약간 욕심을 갖고 살고 있고 음. 이삶 자체가 여러 문제와 어려움 또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계획대로 음.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네. 어, 세상에서도 이제 뭔가 서로가 뜻이 부딪힐 때는 어, 뭔가 유익을 구하다가 그렇게 부딪히죠 음. 예, 뭐 하나님도 우리와 부딪히게 느껴지는 것 속에는 분명히 예, 유익이 있는데 네. 그 유익은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아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뜻하지 않고 원치 않았던 어려움과 고난들도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예, 네. 어.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읊조려보면 좋겠는데 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아멘. 네, 네, 네. 나한테 유익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뭐 선악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건 네, 나한테 네, 네. 부익, 이건 유익. 아, 이번 일은 정말 나한테 무익했어, 유익했어. 근데 그런 일은 없고, 모든 일은 나에게 유익할 수 밖에 없는. 아하. 심지어 징계마저도 나한테 유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말한 진리죠. 그래서 네. 일단 우리가 항상 어떤 것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네. 올바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유익인 걸 발견해내는 게 거룩함에 참여되는 거죠. 네. 그, 이제 그 능력, 하나님은 우리가 그 능력 갖기로 원하신 것 같아요. 아하. 옛날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네네. 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라도, 어, 거룩함에 참여해서 음. 모든 게 나한테 유익이 되다,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능력. 능력을 네.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네. 우리는 자꾸 고기만 더 많이 잡아주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네. 아이들은 뭐 부모한테 다단것 줘라 뭐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어 요구할 때가 많은데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게 진짜 유익이니까 음흠.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게 유익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원치 않는 걸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돕기 한 분명한 목적 속에 모든 우리 삶의 사건과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예예. 예. 그 향기교회 교인분들 중에 예, 예. 뜻하지 않은 질병을 갑자기 만나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요즘 예. 같을 때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큰 곤란에 지금 빠져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예. 예. 이 평상시에는 그래 모든 일이 내게 유익이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땐아멘이 되지만 예. 막상 내 앞에 충격으로 그 일이 딱 왔을 때이 예. 일도 나에게 유익일까 이게 이제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건,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이 궁금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거든요 어하. 아 어떤 유익이 있을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 은혜를 받지 않은 분들은 궁금하지가 않아요. 아하. 그리고, 아, 왜 힘들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아, 좋다, 나쁘다, 여기에 자꾸 머물러 있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아, 궁금한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속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야. 아,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제 성령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고, 네. 그게 궁금해지면 성경이 이제, 달리 보이죠. 그리고 네. 사건들의 이면이 보이고 어허. 하나님의 속살 내면이 보이고 마음이 읽어지면 이제 그내 문제가 하나도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이미 문제는 다 해결돼 있고 어허. 그 문제가 이제 나한테 큰 감사가 돼서 음. 그 문제 속에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네. 어? 어할 힘도 생기고 그 결국은 유익이 된다는 걸 전제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건 반드시 유익이 되는데 어떤 유익을 주실까 오히려 이게 궁금해지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군요. 그래죠. 그게 거룩하심에 참여된 사람들이죠. 아하. 거룩하심에 참여된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을 일단 이건 더러운 거니까 벗어버리고 음. 어, 하나님의 하시는 이런 선한 일이 선하지 않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뭐 바울의 고백대로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걸 주실 리가 하나도 없다. 네. 아니 그, 그러면 여기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발견해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요. 음. 그런 어려움 속에 자기들끼리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간증들을 서로 나누면서 네. 자꾸 거루감에 참여해가고 성숙과 성장의 그 모습들을 함께 예, 기쁨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읊조리면서, 네. 아 정말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건 속에서 뭐 어떤 분들이 오히려 뭐. 물질적으로 도움이 된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지만 모두에게나 다 똑같이 유익인 게 하나님인데 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데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궁금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음. 아멘 어, 그게 보이게 하시고 어, 그래서 또 이때만 누리는 은혜를 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라 이 말씀 중에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라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꼈습니다.